오늘 데이터 센스 모임에서는 이제 클래스 101에서 에어플로우와 e m r 활용한 ETL 파이프라인 구축을 이제 조민구 엔지니어께서 이제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고요. 자유로운 분위기의 세션을 원하신다고 하시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이나 혹은 마이크 켜고 이야기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조민구님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세션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 클래스 101 데이터 팀의 데이터 엔지니어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조민구라고 합니다. 어, 오늘 AWS 데이터 사이언스 모임이 있는지 사실 몰랐는데 저희 팀원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페북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 어, 요즘 대회 활동으로 어, 좀 스피크를 많이, 스피치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것도 어, 좋은 자리라 생각하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할 내용이 이제 배치 프로세스 파이프라인을 어, 어떻게 구축하는지 정확하게는 에어플로우와 EMR을 통해서 어떻게 구축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 제가 갖고 있는 슬라이드는 한한 한 35장 정도 되고 아마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어 제가 어디언스가 어떤 분들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데이터 엔지니어 분일 수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실테니까 자유롭게 어, 질문 주시면은 제가 멈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할게요. 저는 이제 어, 버클리에서 2016년에 졸업을 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어, 전공했고요. 어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10년 이상 지냈는데 이제 어,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스타트업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1년 근무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2년을 근무한 다음에 어, 지금 한국에서 잠깐 어, 한 들어와 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게 돼가지고 이제 클래스 101이라는 스타트업을 알게 돼서 지금 데이터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어, 아마 내년쯤에 해외로 또 다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이제 클래스 1 0 1이란 회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준비물을 어 같이 준비시켜주는 온라인 클래스 이제 여러 형태의 온라인 취미 클래스들이 존재하는데 어뭐 예를 들면 뭐 작곡, 뭐 공예, 뭐 춤, 요리, 홈트레이닝 정말 여러 가지 컨텐츠가 온라인으로 저희 크리에이터 분들 플러스 뭐 셀러브리티 분들 뭐 예를 들면 막뭐 그레이라든지 그루비룸이라든지 뭐 프라이머리라든지 어 이제 이분들이 혹은 양치승 분 요즘 어 되게 유행하시는 관장님 이분들의 이, 이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온라인 클래스들이 개설이 돼 있고 또 다른 크리에이터들도 많은데 이제 거기에 뭐뭐 뭐 이제 공예에 뭐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면 그거를 어 키트로 해서 전부 다 같이 패키지로 사서 직접 클래스를 보고 따라하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요. 어, 저희 이제 그 안에 데이터 팀은 이제 개발 팀에 종속돼 있고 어, 저희 어, 개발 팀은 한 어, 30에서 40명 정도 존재하고요. 저희 데이터 팀은 약 1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미션으로 가지고 있는 건유적 어, 행동 기반 데이터 및 마케팅 데이터를 이용한 비즈니스 다각화 전략. 을 이제 도와주는 게 저희 어 최대 큰 목적이라 할수 있고요. 어 저희가 이제 만지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어 떨파리에서 주어지는 저희가 뭐 사오는 그런 외부 데이터보다는 저희가 직접 제너레이트 하는 뭐 온라인 클래스 그리고 그거를 그거 듣는 수강생들 그리고 뭐 여기에 필요한 준비물들 뭐 여러 가지 데이터와 플러스 저희 마케팅 데이터 이를 이두 가지의 데이터를 주로 만지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팀 그의 이제 파트를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데이터 개발팀이 있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석가들이 이제 따로따로 존재를 하고 저희가 같이 상호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 개발팀은 이제 뭐다 다른 이제 어 데이터 팀도 그렇겠듯이 배치와 스트리밍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 위에 또 직접 파이프라인을 짜서 이제 실시간 혹은 어 배치성으로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관리하고 이제 저희 분석가들이 어그 위에 어 데이터 마트를 형성하고 그 위에 이제 집계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제 전자 지표 대시보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시보드를 형성해서 저희 어 크리에이터 분들을 뭐 관리하는 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 팀이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프로덕트 이제 매니저분한테 들 계속 싱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뭐 클래스를 더잘팔수 있을지. 어떤 클래스가 더 유용한지 계속 파악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어젠다는 어, 총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어, 분야는 배치 데이터 프로세싱, ETL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그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 먼저 기본 조각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인프라의 기본 조각들을 먼저 좀 설명해드리고 빠르게, 그리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열플로우와 EMR을 이용한 파이프라인 구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ETL, 내가 ETL을 만들고 싶다. 내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은 보통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어총네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분산처리 프레임워크, 어, 뭐 하두, 뭐 스파크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데이터 레이크, 저희 데이터를 적재할, 뭐 요즘 많이 쓰는 건 당연히 S3, 뭐 혹은 뭐 HDFS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워크플로 우 관리 시스템, 어 당연히 이제 스케줄, 크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a i r f l o 뭐 우지, 루이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제 분석가들이 직접 쿼리를 돌리고 어, 그 쿼리들을 빠르게 수행시켜주는 어 툴들이겠고 Redshift, 뭐 BigQuery, s 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첫 번째로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 어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쓰이는 프레임워크고요. 어 하둡 스타크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거를 일단은 뭐왜 필요한가? ETL을 쓸때 물론 막 처리하는 데이터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어 이제 간단하게 뭐 파이썬 스크립트라고 짰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자연스럽게 데이터는 늘어나기 마련일 텐데 만약에 양이 많이 늘어났을지. 만약에 이런 프레임워크를 쓴다면 간단한 컨피그 변경으로도 관리가 아주 용이해지고 그리고 또 프레임워크 자체가 자체적으로 리트라이를 할수 있는 어어 시스템으로 개발되어 있고 또 여러 편리한 어맵 리듀스 펑션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거를 쓰면 은좀더 안전하고 어 빠른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스파크를 하둡보다 더 많이 쓰는데 어왜냐면 일단은 하둡 같은 어, 툴은 조금 오래됐기도 하고 그 이유는 이제 자바 객체를 상속받아서 코드를 작성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개발의 공수가 더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 드핫 분석이나 빠른 개발에 굉장히 불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스파크를 또 많이 쓰기도 하고 또 하둡은 디스크 IO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대신 스파크는 인메모리 컴퓨팅 이라고 해서 이제 메모리에다가 이제 중간 단계의 데이터들을 빠르게 넣고 빼기 때문에 어 하드 보다 이제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스파크에서는 어 스파크 스트리밍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쓰면 이제 스트리밍 처리 인프라도 손쉽게 세팅이 가능하고요 다음은 이제 데이터 레이크 자 이제 스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 처리를 하면 당연히 뭐어 어디서 소스를 갖고 온 다음에 또 처리한 결과를 얻다 적, 적재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일 수도 있는 그런 방대한 데이터를 어디다 적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데이터라이크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또 분산, 어, 스토리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분산 스토리지란 방대한 데이터를 디스크 IO에 제한 없이 여러 서버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읽고 있을 수 있는 시스템. S3를 요즘 많이 쓰고 있고, 저희도 S3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 데이터 레이크라는 헤어문 어떤 분이 옛날에 이제 붙인 건데 왜 그러냐면 이제 어, 아예 어, 사용할 준비가 된 데이터만 적재하는 게 아니라 그 거기까지 갈 갔을 그런 단계적 데이터들이 있겠죠. 맨 처음에 원시 데이터가 있었겠고 그리고 한번 어, 트랜스폼한 뭐, 혹은 또두번 트랜스폼한 이런 여러 단계들이 있을 텐데 그 단계별 데이터를 전부 저장하고 또 그 저장된 데이터들의 스냅샷들, 역사적 스냅샷들을 적재해서 모든 전사 데이터를 한 곳에 관리함으로써 어, 뭐 예를 들어 어디서 데이터가 잘못되면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어, 그런 어,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여기 브론, 실버, 골드라는 걸 써놨는데 이거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터브릭스에서 어, 이제 권고하는 컨셉인데 이제 ETL을 만들 때 먼저 Extract를 하고 Transform을 하고 로드를 하겠죠. 그 Transform의 단계가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거. 뭐한번 잠깐 어디서 맵핑을 한거 그리고 두 번째에서 이렇게 Reduce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개를 합쳐서 한 테이블을 만들었다. 그건 좀 다른 단계겠죠. 그래서 그런 단계에 맞춰서 Bronze, Silver, Gold라는 어떤 스테이지들을 형성해줄 수 있다. 이제 저희가 Class 데이터 팀이 이 프랙티스를 팔로우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정리를 어, 이제 데이터 레크를 정리를 하게 되면 어, 이제 쓰기도 굉장히 용이해지고 분석가들 입장에서도 좀 이해하기 쉬운 어, 그런 어, 뭐랄까 단계들을 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 같이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인데 워크프로 관리 시스템 이제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혹은 어 데이터 ETL 이런 어 단계별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머신러닝이면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해서 뭐 맵리듀스 잡을 한번 돌리고, 또 다음에 또 다른 단계에서 돌리고 이런 단계적 시스템들을 어 단계적 처리를 이제 한어 뭐랄까, 이제 단계 그래프로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인데. 어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스케줄을 걸어줄 수가 있죠. 이제 하루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되는 다 업데이트를 해야 돼서 온라인 러닝이면은 뭐 스트리밍으로 어 이제 만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런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뭐 간단히 크로널로도할수 있겠지만 만약에 에러가 났거나 파이프라인에 혹은 수행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어 파이프라인으로 분기를 할수 있는 그런 피처들이 있다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 관리 시스템은 ETL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수 조건이라 생각하고 요즘은 Airflow를 제일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블록포인트에 맨션한 이 멱등성 아이덴포텐스라고 하는 컨셉은 어 이제 단순한 크론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그런 컨셉인데 데이터 파티셔닝 예를 들어서 어 증분, 내가 증분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싶다. 어떤 한 날짜의 파티션만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테스크를 어 돌리면 그 다음날의 파티션만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 이런 데이터 파티셔닝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덴포텐스라는 이 개념이 필요한데 아이덴포텐스라는 이 단어 뜻은 어 이테스크를 여러 번 돌려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다른 데이터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이런 이기 때문에 에어플로우를 어,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DLS.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제 컨셉 이름이고 이제 시스템 이름으로 어, 좀더 테크니컬한 텀을 주자면 massively parallel processing database, MPP 데이터베이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많은 도드로 쿼리를 이제 분산 처리하여 빠르게 결과를 도출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해요. 어 이제 이 웨어하우스의 어, 품질이 보증된 마지막 단계, 서비스 레디 단계의 데이터를 넣어주면 이제 분석가들이 그거를 보고 대시보드를 만들어내고 쿼리를 날리고 여러 가지를 가능케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AWS 스택이기 때문에 Redshift를 쓰고 있고요. 네, 뭐, 이외에, 뭐, 이제, 그 뒤로 나아가면, 이제, 데이터 마트를 형성하는 어떤 서머리 테이블. 그 위에다, 이제, 대시보드 툴, 뭐, 예를 들면, 태블로라든지, 뭐, 요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거기에 붙여서, 이제, 퀄이 날리고, 대시보드 만들고 하는 이 영역은, 어, 제가 봤을 때는 분석가들의 영역인 것 같고, 이외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위대시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 조각들의 설명을 간단히 좀 해봤고요. 어,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몇몇 분들에게는 어, 좀 도움이 됐을 만한 얘기라고 어, 생각이 되고요. 어, 잠깐 여기 멈춰서 뭐 이렇게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편하게 주셔도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파이 구축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네, 위대시는 최근에 아마 한한두달 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브렉스에게 이제 억화이어 됐어요. 지금 위대시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이 위대시를 이 창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 수 있다면 아, 아니다 아 이게 저 보안 때문에 안 되겠다 예 어쨌든 이 위대시가 어 다른 에드다 쿼리, 쿼리 플랫폼인데 다른 에다 쿼리 플랫폼과 다른 점이 이제 다른 데이, 데이터베이스 엔진들과 이제 엮어서 쿼리를 쓸 수가 있어요 내가 i 시트에 날린 쿼리의 결과를 내가 몽고 DB에 날린 쿼리 결과와 이제 합쳐서 이제 다른 쿼리를 써가지고 이제 결과를 도출해내는 이제 여러 데이터베이스 엔진들을 커넥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뭐 없다면은 이제 다음 어 본격적인 ETL 파이프라인 주제 어, 질문 한분 있으십니다. 지금 저기 리더시 덕분에 아, 예. 샘리 님께서 네네네. 뭐. 이 대시 바라기, 질문해 주세요. 아, 한솔님도 질문하셨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죄송합니다. 아, 이거군요. 아테나 대신 레드시프트를 쓰시게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 어, 어 아테나는, 어, 일단은, 어, 두 가지 이유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아테나는 쿼리 기반으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그 데이터 스캔 양이 5테라, 1테라당 5달러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레드시트는 어, 이제 그 데이터 스캐닝 양에 비례한 비용이 아니라 직접 클러스터, 직접 그 인스턴스를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인스턴스 그니까, 돌아가고 있는 만큼 돈을 내기 때문에 일단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어,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웨시스트에서 더 비용을 적게 낼 수가 있고요. 왜냐면, 쿼리가 돌아가는 그 프로세싱, 어, 뭐까그 프로세싱 타입을 웨시스트에서 관리를 할수 있겠죠. 만약에 엄청 빨리 돌아, 안 돌아가도 된다 하면은 좀 낮은 인스턴스로 돌려놓으면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티나는 그런 거로 이제 컨트롤이 안 되고요. 무조건 빠르게 돌아가게 돼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어 좀그 사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일단 어, 어, 아테나 자체가 어 그냥 쿼리 서비스일 뿐이지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잘 멘션이 안 되는 게어 거기 위에서 데이터 테이블들을 더 만들 수가 없어요. 이제 그냥 S3의 뷰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S3는 데이터를 익스터널 스키마로 아티나에 등록을 시켜서 볼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막 있는 테이블을 이제 조인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든다 이런 테이블, DDL이 안 되기 때문에 s 시프트에서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란 거는 이제 이제 데이터 마트가 뭐 완성이 되면 그 뒤에 데이터 이제 테이블들을또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분석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데 아트나는 그렇게 할수 없다. 네. 프레스토는 엔진이고요. 어 서비스라기보다 이제 아테나나 레시프트둘다 아마 프레스토 스피커 엔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 여기 아테나에서 글로나 하이브 메탈 스토어 연결을 쓰는 거는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참고로 저희는 글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아까 그 뭐야, 브론즈. 골드 그 그거 좀 약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 들을 수 있을까 싶어 가지고요. 개념, 컨셉에 대해서. 어. 저희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가 어떻게 쓰는지. 일단 어 브론즈라 하면 어 저희 어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들에서 그냥 진짜 덤프한 덤프한 테이블들 그대로 덤프한 테이블들. 이제 러 데이터, 원시 데이터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제 뭐 실버라 하면 어 일단, 데이터 클렌징을 한번 거친 테이블. 어, 이 원시 데이터를 좀 분석해서 보고 싶은데, 너무 좀, 그, 뭐, 더러운 데이터들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막, 어, 뭐, 데이트 칼럼인데, 막, 이상한 데이트가 껴있다. 막, 막, 막, 막 2022년, 아, 이런 게 막, 또 껴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데이터 에러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정제해서 실버에다 갖다 놓고, 이제 실버에 있는 테이블들이 정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테이블들이 이제 조인해서 세, 필요한 어, 이제 골드 테이블들 좀 서비스 레디 어, 이제 분석가들이 쓸수 있는 그 테이블들을 저희가 그렇게 분리를 좀 해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어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버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골드 하면서 그런 것들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보통 골드에다 갖다 놓는데. 이거는 이제 회사에 맞게 어, 알아, 자유롭게 정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는 근데 왜 그렇게 굳이 쉬우니까. 그렇게 하나요, 그걸? 왜냐면 이게 옛날에 있었던 어떤 그뭐 전처리하고 뭐 ETL 하는 거랑 약간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스텝마다 이걸 갖다가 계속 저장을 함으로 해서 뭔가 이제 워크플로우가 생겼을 때 로로 안 가고 뭐실버에서 시작을 한다든가 약간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어, 분석 입장에서 골드 테이블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실버 테이블을 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음. 또해 놓은 이유는 어 골드 테이블이 생성이 될때 실버 테이블 여러 개로 합쳐서 나온다든가 그 혹은 또그 똑같은 실버 테이블들이 다른 골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똑같이 쏘인다든가 이렇게 좀 모듈화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진행을 한번 해 볼게요 네 이제 ETL 파이프라인 구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네 가지 목차 일단 저희가 쓰는 테크 스택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EMR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EMR을 모르실 분들이 있을 테니까 EMR 소개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저희가 설계를 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에어플로에서 EMR로 이제 스파크 잡을 제출하는 법네 번째 저희 이제, 이럽 타이틀에 써있는, 어, 다커 지원 기능의 활용. 이제 이게 새로 이제 기능이 추가된 건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중간에 이제 질문 있으면, 이제, 아무 때나 멈춰서 물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쓰는 테크 스택, ETL에 쓰이는 테크 스택은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워크플로 관리로 에어플로, 관리형 스파크 클러스터, EMR, 그리고 저희는 파이 스파크를 쓰는데, 이제 뭐, 머신 러닝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파이썬을 이제 쓰기 때문에 어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에도 뭐 쉽게 어 쓰기 똑같은 코드로 좀 비슷하게 쓰기 위해서 파이스파크를 선택을 했고요. 어 글루는 이제 저희 메타스토어, S3가 이제 저희 분산지 스토리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웰하우스, 레치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EMR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은 관리형 스파크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어, 스파크 클러스터란 게 어, 이제 관리형이란 건 이제 말 그대로 어디서 관리를 직접 해주는 거죠. 저희는 그냥 갖다 쓰기만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비용이 발생하니 그 비용을 안내기 위해서 뭐 직접 구축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굳이 관리형을 쓰나? 일단 스파크 클러스터란 건이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를 이제 어, 호스팅한다는 건꽤 어려운 일이에요. 일단은. 어, 제가 맨 처음에 뭐 이제 그런 거를 설치 한다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맨 처음에 뭐 EC2 인스턴스 뭐 그냥 BM에다가 이렇게 띄워서쓸수 있겠죠. 근데 데이터의 양은 처리량은 양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마련인데 EC2 인스턴스를 매번 타입을 바꿀 일은 아니겠죠. 굉장히 어렵겠죠.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면은 이제 쿠버네티스에다 띄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쿠버네티스에 이제 배포를 할수 있는데 쿠버네티스에서 지금 스파크 매니저를 이제 이제 그 개발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다이나믹 리소스 a 로케이션이란 그런 기능이 아직 제공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일단 기본 매니저를 쓰는데 그 매니저란 거는 이제 소스를 관리하는데 어 쿠번 헤티스는 이제 팟을 계속 늘리면서 EC2 인스턴스를 계속 늘리면서 오토 스케일링 세팅을 할수 있으니까 AWS에서 그러면 은 인스턴스를 키는 만큼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인스턴스 안에 있는 리소스를 다안쓸 수도 있다. 그 매니저 개발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어, 여,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관리형으로 쓰는 게좀 어, 편리하고 비용이 좀 나가더라도 잘 조절을 하면 어, 최상의 뭐 효율성을 늘릴, 늘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EMR은 어, 자체 스파크 버전 관리를 합니다. 지금 오픈 소스에 어, 최근에 3.0이 나왔는데 EMR에서는 이제 3.0을 쓰지, 이제 그걸 고를 수가 있죠. 이제 고르, 어떤 버전을 쓸지 고를 수가 있는데 그 것은 이제 오픈 소스가 아니고 AWS EMR이 볼크 해온 어, 그리고 직접 자체 개발해서 좀더 빠르게 만든 그 스파크 버전을 쓰고 있고요. 어, EMR을 쓰게 되면 만약에 분산 스토리지로 S3를 쓰고 있다면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용이하냐. 그 s 3의 이제, 어, 처리 결과를 라이트 할때 이제 그 파일을 한 번에 이제 쓰게끔 도와주는 그 파일 커미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 정확하게 쓰진 않았지만 이제 혹시라도 이제 궁금하시면 구글링을 해보시는 걸추천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오픈 소스를 손쉽게 설정해 줄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어, 주피터 노트북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손쉽게 그냥 그걸 붙여주면 돼요. 그냥 config로 이제 주피터 이렇게 넣어주면은 주피터를 붙여서 부트를 해줘요, EMR을. 그리고 나머지 또 h 이런 것도 있고, 텐서플로 o 이런 것도 붙여서 써주, 어, 써주면, 그냥 알아서 그냥 설치가 돼서 올라옵니다. EMR의 이제 구조가 어떠냐. 일단은 그, 노드 타입이 있는데, 이제 세 가지 노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EMR 클러스터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클러스터라 하면 당연히 마스터가 있겠고, 그 위, 그 밑에 슬레이브 머신들이 있겠죠? 이제 마스터 노드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클러스터 리소스 매니저, 스파크 애플리케이션 마스터 등등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인데, 제가 말, 말씀드린 그 매니저가 이 클러스터 리소스 매니저, 이거를 말하는 건데, 어, 이제 이두 컴포넌트가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을 애플리케이션이 어디서 제출이 됐을 때이 애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리소스가 필요한지 이 리소스 매니저가 리뷰를 해서 스파크 클러스터에 있는 리소스를 직접 붙여 줍니다. 제 말은 리소스는 이제 보통 그 스파크 어, 어 잡을 어 이제 런 하는 엑세큐터 그 엑세큐터들을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주어 주는 그 역할을 하고요. 코어 노드 다음 코어 노드는 이제 코어노드와 테스크노드 둘다 이제 직접 스파크를 수행하는 그 엑세큐트들을 어, 런치를 하는데 코어노드는 한 가지 다른 점이 HDFS라는 그 분산 스토리지를 내재하고 있어요. 이게 스파크 작업이 돌다가 이제 중간에 살짝 캐시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조인하고 나서 이제 뭐 셔플링을 한번 하면 이제 그게 좀 복잡한 오퍼레이션이라 한번 어디다 이렇게 저장을 한다든지 그렇기 위해서 HDFS 하다가 이제 데이터들을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는 건데 이게 디스크의 개념은 아니고 대신 빠르게 해둘 수 있는 그런 파일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마스터 노드와 코어 노드가 내려가면 클러스터가 꺼집니다. 태스크 노드는 대신 꺼져도 돼요. 이게 슬레이브가 뭐 잡이 있을 땐 돌아가겠지만 만약에 잡이 없으면 0개여도 되고 대신에 코어 노드와 마스터 노드는 최소 한 개씩은 무조건 있어야 클러스터가 꺼일수 있습니다. 네, EMR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EMR 활용을 할때 제일 중요한 어, 제일 중요하고 착하다는 이제 질문이 스파크 잠마다 클러스터 하나씩 계속 런치하고 돌리고 끌 것이냐 아니면 클러스터 하나를 띄워놓고 모든 스파크 잡을 한 곳에다 몰아서 런을 하느냐 이두 가지 고민을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 회사마다 다른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하루에 처리하는 데이터 양이 기가바이트 단위도 아니다 그러면 은 이런 걸 상관할 필요 없이 그냥 스파크 잡 있을 때마다 클러스터 하나씩 올리고 내리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막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 좀 효율적으로 어, 비용을 쓸수 있게끔 고려를 해야 되는 게 클러스터를 그렇게 많이 올리면 클러스터는 말 그대로 그냥 인스턴스 EC2 인스턴스를 계속 올리는 거거든요 그거 올리게 되면 올리는 나가 올리는 만큼 비용이 나가겠죠 그러면 효율적으로 다 섞어서 쓸수 있으면 어떨까 이 고민을 한번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으로 이제 일단 이거를 좀 비주얼라이즈를 해봤는데 에어플로우의 태그가 있죠 에어플로우의 태그, 이 태스크들을 엮어놓은 태그 그 태스크 하나가 다한 스파크 태스크 하나씩인데 이거를 하나씩 클러스터에 이렇게 띄우면 은 지금 이제 총두 개의 잡 때문에 여섯, 아, 여덟 개 여덟 개 인스턴스를 띄웠죠 그럼 그만큼 비용이 발생할 텐데 만약에 하나로 몰아주면 인스턴스는 결국 네 개만 런치를 한 거죠 왜 이거를 고민하냐면 파크 잡에는 여러 가지 스테이지가 있어요. 이제 맵리듀스기 때문에 맵을 하고 필터하고 이러는 게한 가지 스테이지 씩들이고 나중에 이제 조인을 하고 그러는 게또한 가지 스테이지고 이게 스테이지 마다 데이터 처리하는 양이 달라서 스테이지가 두 번째 스테이지가 예를 들어 맵이라 좀 간단해요. 그러면 이 클러스터의 리소스를 전부 다 쓰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스테이지에서는 리소스가 남기 때문에 잡 하나가 클러스터 하나를, 하나의 를하나 리소스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없어요 무조건 빈 공간이 생기기 마련인데 만약에 이빈 공간들을 다른 스파크 잡들과 섞어서 돌려가지고 채워준다면 그러면 은 효율적으로 클러스터를 쓰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적게 띄우고 그럼 비용을 아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고민을 어,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모든 스파크 잡을 클러스터 하나에 띄워놓고 돌린다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클러스터 하나는 항상 어 24시간 이제 스탠바이로 띄어져 있고 스파크 잡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들어오 이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 한두 개씩 들어오게 되면 알아서 이제 그 스테이지별로 어 리소스를 섞어서 잘 쓰겠죠.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클러스터 리소스 매니저인데 이 y a 이라는 클러스터 리소스 매니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 예를 들면 스파크를 쿠버네티스에서 띄워서 쓴다. 그렇게 되면 이 얀이라는 걸 아직 쿠버네티스에서 어, 탑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비용 관리가 힘들어져요. 효율적인 그 비용 관리가. 근데 이 얀이란 건 EMR이나 뭐 데이터브릭스라든가 뭐 구글 데이터프로이라든가뭐 큐볼이라든가 여러 관리용 스파크 솔루션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클러스터 매니저고요. 이걸 쓰는 이유는 이다이 n 믹 m 소스 Resource 이, 어, 이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좀 어떻게 가능한 건지 조금 비주얼라이즈를 제가 해보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기 클러스터가 하나 있는데 이 마스터 노드가 있고 밑에 워커 노드들이 있죠 이거는 진짜 피지컬 노트, 노드들이고 이 안에 엑세큐터들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 색깔이 지금 다르죠 이거 이거를 이제 두개 다른 스파크 잡에 두개 다른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두 개의 잡이 동시에 돌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빨강색이 어 빨강색만 돌고 있었으면 지금 보라색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비어 있겠죠. 근데 보라색을 어, 빈 공간에 넣음으로써 이빈 공간을 최대한 채워서 어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하게끔 도와주는 게이야 n 이라는 리소스 매니저입니다. 여기 플러스 이제 EMR에서 또 제공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바로 오토 스케일링이란어 기능인데 이 오토 스케일링이란 기능은 이제 EMR 콘솔을 보시면 이 룰을 지정하는 게 있어요. 어 어떤 룰이냐면 어이 클러스터의 어 메모리 압력이 어 90% 이상이다. 지금 돌리려는 스파크 잡이 많아가지고 막 메모리가 지금 95% 뭐차 있다. 그러면은 EC2한테 네트워크를 해서 어 알아서 인스턴스를 하나 띄워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EC2에서 알아서 띄워줍니다. 그래서 EMR에 붙여줘요. 그러면은 이제 메모리가 이제 많이 없으면 알아서 이렇게 노드가 와서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반반대로 이제 메모리가 지금 15%밖에 안안 쓰인다. 그러면은 노드를 알아서 잘라줘요. 알아서 없애주고, 그럼 아무것도 안 돌면 0개가 있겠죠? 많이 돌면은 맥시멈은 이제 설정해 줄, 수, 줄 수가 있어요. 이제 뭐 10개라든지. 그래서 최종 EMR 이제 활용을 하게 될 때, 저희 이제 데이터 팀에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됩니다. 이 노드, 워커 노드 지금 3개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3개는 다른 타입이라 고 보시면 돼요. 이제 뭐첫 번째는 뭐 R2XL, 모 뭐. 두 번째는 r4x 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섞는 거고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테스크 노드 여기 지금 워커 노드들 이것들이 연계어도 된다 <웃음> 그래서 스파인스턴스로 돌리면 굉장히 비용을 아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스터 노드와 코어 노드 이두 개의 그룹은 온디맨드로 안, 안 지워지게 안 떨어지게 해놓고 대신 테스크 노드는 잡 어, 그 가용성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도록 파스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저희 e m r 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어, 지금 한 중반 좀 넘게 왔거든요. 뭐 혹시 질문 있으면은 질문 주셔도 됩니다. 네, 세안님 영의 의미를 말씀을 해주셔야 네, 갑자기 영이라고 <웃음> 하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뭐 보통 저희 온라인 강의할 때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있으면 다 읽혀주세요. 뭐 이런 의미로, 예, 이용하신 것 같아요. 오토 스케일링을, 네, 오토 스케일링을, 이제, 이게 한 그룹, 이게 다른 그룹, 또 이게 다른 그룹, 이게 세 그룹인데, 이 그룹마다 이제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이거 첫 번째 그룹은, 어, 뭐, 메모리가, 얀 메모리가 막 90% 다 그러면은, 어, 노드 두개 붙여주고, 근데 없으면 노드 세 개를 없애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이선 형태로 이제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제 워커노드를 나누어서 설정한 이유는 어, 스팟 인스턴스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스팟 인스턴스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은 어, 지금 저희 AP North East 2죠 저희 서울이니까 이 리전에 남아있는 인스턴스들을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EMR, 아, 어, EC2에서 그래서 남는 만약에 인스턴스가 없다 그럼 스팟 인스턴스, 인스턴스가 내려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R4X 라지 인스턴스 타입이 그냥 우리 서울 지역에서 엄청 인기가 많은 인스턴스다. 그러면 그 경매 에 올라오는 게 없겠죠? 그러면은 뭐 없어지기도 하고 또 이게 디멘 수요가 높아지면은 그 스파 인스턴스 내가 갖고 있던 걸 다시 도로 가져가요. 그러면은 이제 스파크 잡이 돌다가 이게 꺼져 버리면은 뭐 어디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리트라이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겠죠. 그래서 좀 분산시킨 거예요. 저희는 한 어, 지금 한 6개인가 5개의 다른 인스턴스 타입으로 놔뒀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수요에 맞춰서 스팟 인스턴스가 꺼지지 않게 설정을 해둔 겁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비용 때문에 스팟 인스턴스를 쓰시는데 그래도 안정성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나눠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네, 이제 그 인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참고로 R, 제가 R 많이 얘기하는데 R 타입이 인기가 많아요. 그냥 EC2에서. 왜냐면 R이 메모리 옵티마이즈드 인스턴스라서 그 좋습니다. 네 코어 노드 스케일 아웃 인 htfs가 존재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코어 노드 그리고 스케일 아웃은 할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스케일 인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안 됐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스케일 인을 하게 되면 코어 노드를 하나는 지우는데 그게 아마 막혀있나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기 위한 절차 어, 이게 어, 일단은 얼마나 그 인스턴스가 인기가 많은지 먼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어, 비용이 어떤지 이제 모니터링을 해요. 이게 어, 제가 스크린쉐어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를 구글링하면 나오거든요. AWS에서 제공을 해주는 게 있어요. 이 지금 인스턴스가 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얼마나 그 스팟 스팟 터미네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경매에서 뺏기는 거, 그 빈도수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타입마다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적은 것들이 있거든요. R은 보통 높긴 한데, 그래도 R 위주로 쓰려고 하고 있고, 그거를 먼저 리뷰하고 그 다음에 막 너무 비싼 8x 혹은 16x 라지 이런 거는 조금 지금 기피를 하고 있고, 좀 작은 것들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아, h t f s 의 파일을 삭제해야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Airflow에서 EMR로 Spark 잡을 제출하는 법. 어, 제가 이제 좀 리서치를 봤을 때, 뭐좀 너무 어렵고 복잡한 것들을 제외하고 크게 두 가지가 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EMR steps function 이기게 있고, 두 번째는 그냥 SSH connection. 이제, EMR 스텝이란 거는 어, EMR에서 제공해주는 어, 피처이고요. 이거는 API 뭐 혹은 어,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도 적용 정의를 할수 있다고 제가 다에서본것 같은데 일단은 어, 이 형태가 A, EMR이 어, 이제 제공하는 어떤 스펙에 맞춰서 그 작업에 필요한 뭐 이제 그 작업의 그 커맨드 이름이 있겠죠. 그걸 적어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잡을 굴리기 위해서 필요한 클러스터의 뭐어 이제 어 정의들, 뭐 마스터는 뭐 R4x 라지, 뭐 슬레이브는 R5x 라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정의를 해서 API 콜을 날리는 게 있어요. 어 일단은 첫 번째로 램다펑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적 비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이싱크 형태이기 때문에 어 잡이 이제 API 컬을 날려서 포스트 컬을 날려서 시작을 해놓, 해놓게끔 해놨는데 잡이 끝났을 때 에어플로우가 응답을 받는 구조 세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SSH 접속인데 어 일단은 그냥 SSH 들어가서 그냥 안에다가 스파크 서비스 커맨드 그냥 돌리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어 그리고 에어플로우에서 이 기능을 어, 좀 제공을 해 줘요. 이제 SSH 커넥션 정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그냥 SSH 정의를만 해 주시면 이 SSH 훅이란 어 아, SSH 이란 오브젝트를 에어플로우에서 제공해 주는데 그거를 쓰는 오퍼레이터 를 이제 정의를 해 주시면 그 오퍼레이터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에어플로우의 태스크를 정의하는 어떤 블루프린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태스크를 형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 오퍼레이터 가지고 태스크를 형성하면 어 먼저 SSH 커넥션을 EMR에 열고 이 커맨드를 열고 아이 커맨드를 실행하고 어 당연히 접속 상태니까 어그 접속해서 날리는 그 배시 커맨드가 끝나면 그 배시 프로세스가 끝나면서 동시에 이제 커넥션이 종료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a i r f l o w 가 이작 잡이 끝났다는 거 알기 때문에 만약에 fail이라면 이제 엑 t 코드를 통해서 엑 t 코드가 1이면 이제 a i r f l o w 에서 fail했다고 알수 있고 엑 t 코드가 0이면 석세스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어좀 유기적으로 SSH를 통해서 Spark의 어 시작과 종료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다음 트라이드에 제가 스크린샷 해놓은 거는 이제 커넥션 정의 방법인데 저희가 EMR을 일단 올린 다음에 어 저희 클러스터는 이제 크게 두가 두 개예요. 프로덕션에서 어, 돌고 있는 클러스터 하나, 스테이징에서 돌고 있는 클러스터 하나. 근데 이제 뭐그 클러스터에 뭐 업데이트하고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뭐뭐뭐이말 버전을 높이고 싶다. 뭐 이런 이런 이제 변화를 주면 클러스터를 한번 껐다 다시 올려야 되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한번 껐다 다시 올릴 때마다 이 호스트가 바뀌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드 밸런서 하나를 위에 얹어놓고, 이제 호스트를 하나 이제, 박아줬어요. 어, 그래서 저게 이제, 어, 공통된 호스트고, 저 안에서 클러스터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이 호스트를 정의를 해주고, 이 유저네임은 하도은 이거는 공통적인 거고, 이제, 어, 어스를 위해서, 어, 그펜 파일을 이제 S3에다가 올려놓으면, EMR이 알아, 아, a i r f l 가 알아서 그거를 보고 EMR에 접속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커넥션 정의를 해 두면 에어플로우에서 이제 오퍼레이터를 통해 태스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 이제 배치 아, 배치 데이터 프로세싱 파이프라인을 비주얼화하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 같아요. 이제 에어플로우에 정의되어 있는 태스크들이고 각각 다른 태스크지만한 곳으로 향합니다 한 EMR 클러스터 이게 프로덕션 환경이면 프로덕션으로 스테이징이면 스테이징 환경으로 여기에 글루와 S3가 이제 어, 저희 데이터를 적재하기 위한 그런 어, 스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처리 결과가 끝났을 때 S3에다 라이트를 하겠죠 근데 S3는 파일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어 폴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인식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를 도와주는 게 바로 이 하이브 메타스토어 기술인데 어, 크게 이제 대부분 많이 쓰는 건 익스터널 하이브 메타스토어라고 해서 따로 저장을 이제 포스트그레이라던가뭐 뭐 마이 시퀄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열어가지고 S3의 커넥션을 열어두고 어, 뭐 이렇게 스파크가 한번 데이터를 라이트 뭐 테이블로 라이트 하면 이 메타스토어를 통해서 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스토어를 통해서 이 S3의 데이, 테이블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 테이블의 위치를 S3의 위치를 이 메타스토어가 알기 때문에 잠시 질문을 보겠습니다. 어... 다큐멘트는... 다큐멘트는 제가 슬라이드 마지막에다 링크를 하나 한두 개놔뒀어요 그리고 에어플로우 운영 스펙 에어플로우는 저희는 헬름 차트 이제 스테이블이란 헬름 어, 차트 공용 뭐 이렇게 위포가 있는데 저희 공용 스테이블로 올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에 배포가 되어 있고요. 어, 굉장히 어, 배포하기 편하고 관리도 편하기 때문에 헬름 차트로 배포하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거기에 다큐멘테이션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 대신에 따로 인스턴스에다 올린다 이런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네, 그래서 글루와 S3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글루에 또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면 어 UI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제가 저희가 데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이 있고 그 데이, 제가 데이터베이스라 얘기한에서는 이제 브론즈, 실버, 골드가 될것 같아요. 브론즈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테이블 이 이렇게 UI로 이줄 이제 찾을 수가 있고 어떤 테이블들이 있는지 그 UI를 통해서 AWS 콘솔을 통해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만들고 지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UI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s 드시프트를 쓰게 되면 글루를 통해서 s h i 프트의그 엑스터널 스키마 정의를 이렇게 싱크할 수 있기 때문에 S3에 라이트하는 순간 s h i 프트에서도 자동으로 보인다 이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그러면은 어, 정확히 어떤 커맨드를 에어플로우에서 EMR, 아, 날려주느냐 EMR로 이렇게 생겼겠죠 이제 Spark Submit 하고 뭐 리소스 매니저는 YAN을 쓴다 그다음에 Deploy Mode는 Cluster c l i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클라이언트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야한이 필요한 어떤 컨테이너 설정이고요. 여기 밑에 이제 그 저희 파이스파크니까 파이썬의 메인 펑션이 정의돼 있는 곳 그리고 저희가 돌릴 그 잡의 커맨드 이름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될 수 있는데 저 여기서 이제 이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저희가 파이스 파크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큰 페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두 개가 다른 파이스 파크 잡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이두 개의 파이스 파크 잡이 다른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넘파이, 뭐 판다스, 뭐 사이파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저빨간색 잡은 넘파이를 쓰고 있고 저 보라색 잡은 파이 넘파이 뭐 1.10 뭐 빨강은 1.9, 서로 다른 버전을 쓰고 라이브러리 디펜던시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두개 잡이 동시에 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인스턴스에 numpy 1.9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보라색은 1.10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라색은 fail을 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직접 인스턴스에 깔아야 하냐. 왜냐하면 이, 이 스파크는 JVM 바탕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인데 j b m 런타임에서 돌고 있어요. 근데 파이스파크는 어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쓰는 경우가 있겠죠. 뭐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써서 어떤 매핑을 할 경우, 뭐 UDF를 정의해놨을 경우, 예를 들어 내가 뭐 지오 데이터를 뭐그 이제 어, 지오그래피 데이터를 프로세스하기 위해서 어떤 지오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지금 익색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익색 튜터 부분인데 저기에 JBM 런타임 뿐만 아니라 파이썬 런타임도 들어가야 돼요. 그 파이썬 런타임에 그 필요한 런파이, 뭐 지오 파이썬, 판다스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매번 자마다 깔아줘야 될 수는 당연히 없는 노릇이겠죠. 그래서 동시에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이 EMR 6.0 지원이에요. 여기 보면 은어 이거는 이제 어, 그 뭐야? 발표된 그 닭에서 발췌를 해온 건데 뭐, It can be challenging for teams to manage their Python and R library dependencies 왜냐면 이 기바, 이것들이 p y t 파이썬 런타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에 직접 깔려 있지 않은 이상 인스턴스에 직접 깔려 있어야지 p y t 파이썬 런타임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서로 다른 잡이면 서로 다른 인스턴스에 띄울 순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 시킬 때마다 인스턴스를 다시 깔고, 내렸다 올리고, 클러스터를 내렸다 올리고 할수 없기 때문에 다커를 서포트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 다른 잡들이 다른 다컷 이미지에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상황이 해결이 되겠죠. 다커 이미지에서는 이제 필요한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이 서로 다르게 깔려있을 테니까 그리고 그 위에서 돌아가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랬던 이제 커맨드가 이렇게 바뀌는데 이 새로운 파라미터가 바로 EMR 6.0에서 지원을 해 주는 기능이에요. 여기다가 뭐 저희가 다커 허비이나 뭐 EKS, 아, ECR에 올려 놓은 이미지들을 이미지의 이름을 지정을 해 주면 알아서 그거를 풀을 해 와서 그 위에서 돌려 줘요.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 하나에서 다른 잡들이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etl 어, 파이스파크와 에 f l o w 를 이용한 etl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려면 일단 두 가지 리포 첫 번째는 파이스파크 코드들을 정의해 놓은 리포 두 번째는 에 f l o w 를정의해 놓은 리포 이제 에 f l o w 테스크 정의들이 있는 곳이죠 일단은 개발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 제가 etl 잡 하나를 이제 정의를 해서 만들어서 에어플레스 스케줄에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먼저 파이스파크 메서드를 파이스파크 리포 코드베이스에 다 정의를 하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등록을 시켜요. 저 스파크 서브민에서 커맨드를 줘야 그 커맨드를 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게 한, 해주는 라이브러리는 파이썬의 클릭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미디엄에다가 블로그 포스팅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링크를 또 마지막에 공유를 해 드릴게요. 두 번째, 이제 어, 그 PR이 머지가 되겠죠. 그럼 저희 CI/CD 파이프라인이 킥기 되면서 이제 다그 새로운 Docker 이미지, 그 새로운 코드가 들어 있는 Docker 이미지를 ECR에다 푸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잡을 그그 그 2번까지 이제 했으면 3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Airflow 리포로 넘어가서 그 커맨드에 대한 테스크를 정의를 해줘요.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로 넣어줄 변수들은 그 커맨드 이름 그리고 그 커맨드가 들어있는 d 커 이미지와 그 태그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Airflow가 e m r 에서이 어, d 커 이미지와 이, 이 다커 이미지에 들어있는, 어, 스파크 커맨드를 돌려줘라. 이렇게 커맨드를 날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냥 대그 스케줄에서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3번, 이 3번의 태스크 정의하는 부분을 저희가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겼을 수 있어요. 저희, 어, 클래스 프로그래스, 사람들이, 수강생들이 클래스를 얼마나 빨리 듣고 있나. 진도율이라고 하는데, 그 진도율을 매일매일, 뭐, 8시 마다 업데이트를 시키고 싶다 이건 데스, 이건 DEG고요 d 그의 정의 밑에가 이제 테스크의 정의 저희가 따로 이제 커스텀으로 만든 오퍼레이터고요 EMR SSH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그리고 여기서 받는 헬미터들이 이미지 제일 중요한 그리고 여기 스파크 프로그램 args라고 해놨는데 이게 이제 그 아까 보여드린 스파크 커맨드 스파크 서브밋 커맨드를 형성해주는 어그 코드예요. 그래서 이 create class progress가 저희 어그 제가 이제 정의한 메서드 이름이고요. 그리고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 저는 실버에다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실버 프로덕션, 실버 스테이징 여기 이렇게 두개 다른 데이터베이스인데 환경에 따라 다르게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 create class progress를 돌리면 어떤 테이블을 이제 저장하려고 하는데 그저 그 저장되는 테이블의 이름, 클래스 프로그레스로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이 위에 태그와 태스크 아이디는 에어플로우가 어디폴트로 필요한 파르미터고요네 그래서 이렇게 EMR 6.0을 써보실 수 있고 지금 이제 제가 여기까지고요. 이제 준비한 건이 제가 제 발표한 내용들이 미디엄 블로그에 이제 다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저희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 놨는데 혹시 뭐좀더 기술적으로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이쪽으로 어가 보시면 이제 궁금증 을 해결하실 수 있고 어저 연락처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로라든 아무 채널로 충분히 어 빠르게 자유롭게 어 물어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에는 6.0 릴리스 노트에 대한 링크가 있습니다. 이건 뭐 구글링 하면은 바로 나오는 것들이고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고 어, Q&A를 이제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질문들이 있으니까 먼저 대답을 해드리자면, CI/CD나 Docker Registry는 어떤 거를 사용하시나요? 저희 CI/CD는 GitHub Actions 사용하고 있고요. 어, 젠킨스도 사용하고 있는데 젠킨스는 좀 지금 이제 마이그레이트하려는 그런 파이프라인이고 깃허브 액션은 어 돈이 드는 거라서 저희가 지금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컨코스라는 파이프라인이에요. v m w a r e 에서 오픈 소스로 배포한 어코어 파이프라인인데 굉장히 어 편리하고요.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커레지스트리는 저희는 ECR 쓰고 있습니다. 기브백션은 다들 아실 테니까 저희가 지금 개발 중인 CICD 파이프라인의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블로그 링크를 공유를... 아 뭐야 돼 있네. 아, 지금 준호님 질문 제가 보고 있는데 어 컨설이 혹시 그... 해시코프에서 만든 거... 아 뭐 아무렇게나 이제 쓰셔도 되는데 엄청 많고요. 예. 네, 저희가 지금 개발 중인 거는 여기 밑에 링크 있고요. 테라폼은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EMR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테라폼을 쓰고 있고요. 당연히 EMR 뿐만 아니라 EMR 위에 어 이제 래핑되어야 할그 라우트픽, 라우트, 라우트 53레코드 그리고 그 호스트 그리고 어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저희 이렇게 그 시크릿들을 넣어 줄뭐 시크릿 매니저 AWS 시크릿 매니저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어 리소스들을 전부 EMR 아 전부 테라폼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원님 데이터를 DB에서 조회해서 S3에 넣을 경우 쿼리 나눠서 조회를 하고 S3에 넣을 때 스파크에서 병렬 처리한 d b 에 조회해서 S3가 어렇게커리를 나눠서 주려고 어,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DB에서 바로 S3에 싱크하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어 이제 스파크에는 여러가지 이제 커넥터들이 있는데 JDBC 커넥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JDBC 커넥터를 쓰면 어 DB에서 손쉽, 손쉽게 데이, 테이블을 읽어올 수 있고요. 읽어오면 당연히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히겠죠. 그거를 바로 S3의 어, 스파크로 병렬 처리해서 라이트할 수 있습니다. 저 JDBC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하신 게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더 질문이 제가 놓친 게 있나요?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Airflow를 헬름 차트로 배포하는 그 링크도 드리겠습니다. 에어플로우는 어, 진짜 쿠버네티스에서 관리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게 이제 최근에 최근은 아니고 에어플로우에서 이제 쿠버네티스 파드 위에서 어작을 돌리는 그 쿠버네티스 엑세큐터라는 걸 지금 활발하게 어, 오픈 소스 아파치 쪽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어떤 이제 테스크든 어떤 어떤 이제 엑세큐터 위에서 돌아가는데 에어플로우는 쿠버네티스에서 돌아가게 되면 이제 비용 관리를 할수 있고 그리고 하이 어, 어벨리빌리티 HA를 최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셀러리 기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예요. 제가 알기로 AWS에 에어플로우 매니지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 네 그리고 어 제가 뭐좀 주어들은 정보는 이제 코버네티스에서 이렇게 다이나믹 리소스 할 l 케이션할수 있는 어 이처가 곧 나온다고 해요 곧이 언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이 이렇게 할수 있는 이렇게 섞어서 쓰는 이 매니징을 코버네티스에서곧 하게 되면 아마 많은 대다수의 이해만 유저들이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스텝, 굉장히, 저도 쓰려고 했는데, 스텝 펑션 굉장히 뭔가 어렵고, 어, 뭔가 좀, 그 EMR에서 이렇게 광요하는 그 상태가 너무 불편하기도 해요. 네, 그럼 뭐 질문이 더 있을까요? 아, 네, GCP에 있는 걸잘본것 같아요. 네. 어, 환경별 클러스터는 프라드 스테이징 정도로 구분해서.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하는데, 아, 데이터 웨어하우스구나.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러스터는 하나고요. 그 하나 안에 데이터베이스들이, 그러니까 스키마라고 그러죠. 스키마가 여러 개 보이는데 저희는 스키마마다 뒤에 이제 어 프로덕션, 스테이징 그서픽스를 붙여요. 그래서 뭐 실버 스테이징, 실버 프로덕션, 실버 어아 골드 프로덕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클러스터는 하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보이는 스키마들은 구분이 다돼 있어요. 네.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네. 더 빠져나오기 전에 클래스 101 자랑하는 시간도 좀 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혹시 아, 아. 장표 뒤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 그런가요? 아 제가 사실 그거를 만들었는데 그 장표를 아예 좀 너무 홍보식인 것 같아서 저희 회사 소개에 대한 장표를 좀 지웠어요. <웃음> 일부러 너무 좀 아. 그 기술, 기술 발표인데 근데 저희 이제 데이터 팀에서 이제 저희 멤버를 활발히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링크는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어, 지금 한 10명 정도인데, 어 더커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데이터 팀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하자면, 이제 배치는 이제 플랫폼 인프라 쪽으로는 이제 요 정도, 플러스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증분 데이터 ETL, 어, 그리고 뭐, 알람 모니터링을, 어 이제 데이터 더블을 활용해서 이제 어 이제 예 그거 알람 받고 이제 온콜 이런 거 세팅하는 거 이제 그런 정도 있고요. 지금 활발히 또 이제 보고 있는 쪽은 저희가 다 같이 스트리밍 쪽인데 저희가 유저 이벤트 기반으로 어 빠르게 이제 뭐 수강생들의 행동을 파악해서 이렇게 이제 행동하는 그런 어 비즈니스 전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 저희가 스택은 카프카, 뭐, 어, 스프링도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쓰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발표도 언제 한번 할 수, 할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전문가들을 많이 모시고 있고, 저희 데이터의 양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대시보드도 활발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 분석과 도 충분히, 어, 많이 오셔서, 어, 여러 가지 분석, 과학적인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프카 저희가 카프카를 이제 쓰는 이유는 어 키네시스를 쓰다가 어좀 일단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컨플루언트 카프카가 만든 회사죠 컨플루언트의 스키마 레지스트리라는 그 이제 스키마 카탈로그를 좀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카프카랑 합쳐서 쓰는 게태반으로 이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데이터 팀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희 이벤트 스키마가 막 바뀌는데 그걸 안막안바뀌에 안 막을 수도 있고 바뀌더라도 이제 다큐멘테이션이그 스키마 레지스트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그래서 어뭐 지인분들이라든지 뭐 있으시면 클래스 오너 원 절찬 그 모집중이라고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